네. 말쟁이 공희 구인 님께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. 옆에 있는 <웃음> 멤버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씩 해 보는 거 어때요? 저부터 하겠습니다. 네. 네. 다영 씨? 네. 너무 요즘 수고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. 얼굴도 어 너무 열리라고 계시고, 어 말도 너무 잘하시고, 어 너무 웃기시고. <웃음> 네. 사랑을 담아서 물결물결물결이라고. 어 지금 사랑 완전 남아있는 <웃음> 거예요. 저 원래 어 말투가 그래요. 그렇 아, 네, 네. 네, 여튼 너무 고생 많고, 네. 앞으로도 저희 우주소녀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했어, 다양아 고마워요, 언니. 눈을 못 보네? 살짝 부담스러워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다원 언니 아, 일단 우리 우주소녀를 위해서 항상 어, 열심히 노래도 만들어주고, 열심히 어, 어. 일해주고 그리고 또제언니 소소소 <웃음> 너무 고맙고, 사랑하고, 쑥스럽네요 이따 들어갈 때한번 진하게 안아 드릴게요 아,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 네, 또 우리 <웃음> 수빈 언니 네어 항상 우주소녀를 위해서 열심히 입담으로! <웃음> 열심히 우주 언니 알려주시고 어. 너무 네. 입, 입담으로 이런는줄어 <웃음> <웃음> 야! 입담으로! <웃음> 입담으로! 깜짝 놀랐네 생방송 전쟁이죠, 그러면? 네, 엄청난 입담으로 네, 우주 선생님 많이 요즘에 알려주고 계셔가지고 아, 너무 아, 감사해요. 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액시언니 수고했어요. <웃음> 끝인가요? <웃음> <웃음> 퇴근, 이따 퇴근 잘하세요. <웃음> 이따 퇴근 잘하세요. 제 스타일이에요. 그쵸? 어? 네. 역시 절 잘하나요. 센스있어. 빨리 있어. 퇴근해야지 네. 지금. 아 역시. 아 그렇다면? 아, 나야? <웃음> 수고. 수고링. <웃음> <웃음> <사나이> 이게, <웃음> 수고링. 이게 <웃음> 우주소녀죠. 네. 네. 그쵸, 그렇죠. 네. 너무 좋아요. 선물 하나 드려야죠. 네. 좋아요, 좋아요.